안녕 오늘 어, 저녁으로 먹을게 배달 삼겹 돼지 돼지라는 곳인데 삼겹살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라고 써있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시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양이 꽤 되는데 14,500원에다가 이제 배달비 나는 가까워서 1 0 0 0원됐는데 어... 매일 점심으로 먹으려고 이제 반은 덜어놨어 덜어놓고 이제 먹으려고 이 밥이랑 이게 잘 보여서 좋긴 한데 난 사실 되게 높아 지금 그래가지고 조금만 깔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테이블이 원래 약간 그런 테이블 역할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한번 맛을 볼게 밥을 이제 조금 덜었어 삼겹살을 여기 보면 카레가루가 있어 이 카레가루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이제 너희들하고 양파랑 같이 먹어볼까? 파랑 양파파 음음 삼겹살 괜찮다 한입에 싸볼까? 삼겹살 괜찮네 배하고 여기 뭐가 있는지 잘안 보여 지금. 자, 고추 내가 좋아하는 고추 싸고. 이거 뭐지? 헉, 와사비가 있잖아. 와사비 조금만 넣을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웃음> 사진도 한번 찍어 봐. <웃음> 음, 와사비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네. 음, 고추 약간 매콤? 음, 이 김치찌개도 음, 맛이 괜찮아요. 음, 반말 컨셉인데 갑자기 존댓말 나. 음. 명이나물 있어 명이나물이 또아 어, 이거 뭐야 <웃음> 이것도 먹을 거지만 명이나물이 또 기가 막히지 한번 싸서 먹어볼까 근데 이거 나 조금 먹으려고 반하긴 했는데 다 먹을 수도 있긴 하겠다 막상 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네? 이것도 또 사진을 찍어줘야 돼 <웃음> 블로그용으로 명이나물 음 역시 명이나물은 너무 맛있어 음 고기가 비린내가 없이 맛있네 음! 김치찌개도 고기 엄청 큼 이게 이렇게 낮은 테이블에서 먹다보니까 지금 다리가 일단 불편한데 다리를 어떻게 펴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테이블이 밑에가 막혀있어가지고. 근데 장점은 고기를 이렇게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네. 김치 맛도 한번 먹어. 음. 김치가 겉절이는 아닌데. 간이 사실 조금 덜된 맛인데 그래도 뭐 약간 겉절이 느낌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상추랑 마사까 살짝 넣고 파 와사비 와사비도 조금 넣고 음 나는 생마늘은 잘못 먹어서 일단은 이걸로. 이거 보 쓱은 신세계잖아. 쓱은 뭐야? 응? 뛰지 않게 조심해야 돼. 피면 안 돼. 네! 어, 오전에 이제 운동을 하러 호수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왔는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집 밖을 안 나왔거든 그래서 어,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백화점에서 남도분식? 거기서 이제 김밥이랑 떡볶이 사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녁으로 아뭘 어, 먹지? 싶기도 하고 왠지 고기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원래는 예전에는 진짜 고기 혼자서 사먹고 이러지 않았는데 <웃음>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먹으니까 시켜 먹으니까 또 좋고 음, 편안해 근데 좀 레시피를 많이 썼지 하지만, 이거를 이제 반 나눠서 먹으니까, 한 끼에 7,000, 7,500원, 8,000원 정도 되긴 한 건데, 그래도 두 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다. 맛있다 소세지도 들어있어 이게 딱 덜어놓고 다른 그릇에다 이제 덜어놓고 내일 점심때 짜잔 하고 이제 그거를 꺼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 그리고 오늘 이제 호수공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니까 러 여유로우니까 지금 오늘 이제 휴일이고 여유로우니까 그냥 편하게 걸어갔다 오니까 되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도 않고 좋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집에서 운동할 때 홈트 이제 근력운동 위주로 하고 일주일에 두번 이제 필라테스를 가고 있는데 그냥 오전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그쪽 호수공원 쪽을 걸어갔다 오는 걸 운동으로 할까 싶기도 해 그냥 유산소로 걷기도 원래 걷기가 좋잖아 요즘 날씨가 좋기도 하고 근데 딱 하나 정말 약간 운동하면서 견디기 힘들던 게 하나가 있어 추운 날 내가 그 이제 피가 돌면서 왜 추운 날 많이 걸으면 이렇게 다리 노출된 부분이 막 뜨겁잖아 그러면서 막 간질간질해지는 그 느낌 알아? 근데 오늘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2 0분 10분, 20분 정도 걷다보니까 갑자기 이제 다리 한 다리 허벅지 부분이 조금씩 근질근질한 거야 그러더니 뭐 그냥 괜찮았어 근데 내가 그걸 못 참고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지 위를 그니까 러그 레깅스 위를 이렇게 긁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더 간지러워진 그 느낌 알지? 근데 그 느낌이 내가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 막 역겹고 그냥 기분이 막 엄청 막 짜증이 나면서 막 공포스러운 느낌까지도 들었어 진짜 그래서 일단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했지 내가 아는 한은 그게 이제 걷, 걷기 운동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되면서 간질간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싫어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그러지 만약에 치마를 입었는데 스타킹이 이제 얇으니까 차가운 바람이 이제 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밖에 차가우니까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막 따뜻한 데 들어갔다거나 뭐 이럴 때 되게 막 혈액순환이 돌면서 간질간질한 그 느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그래가지고 그 느낌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내가 입는 레깅스가 이제 좀 몸에 쫙 붙는 건데 근데 필라테스 할땐 그런 느낌이 없거든 그게 혈액순환을 좀 막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좀 은근히 나도 모르게 추웠나 바람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일도 한번 나가보긴 해야 될것 같아 내일이 월요일이잖아? 원래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은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그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좀 귀찮아졌어 집에서 홈타는 게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를 하러 가면 왠지 내가 운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운동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가기만 하면 거긴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집에서는 원래 집에서 원래 필라테스트 하는기 전에 홈트를 했었는데 집에서 할 때는 막 내가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의지를 끌어올려가지고 홈트 시작을 해야되는거야 근데 이제 걷기는 그래도 음. 다리 팔다리 움직이는 거고 하니까 산책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나가기까지가 귀찮긴 하지만 선크림까지만 바르면 되니까? 모르겠다. 어떡하지? 시간은 이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것같아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떠나서 걸으면서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걷거나 하면서 느껴지는 그 그냥 생각할 시간? 같은 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같아 여유롭게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정리되는 것 같고 느낌이 <웃음> 나 이제 두 조각밖에 안 남았어 김치 하나 먹어주고 음! 다 좋아 음, 메뉴를 보니까 삼겹 파스타도 있네 화이트 어니언 삼겹살로 해서 그 양파 샐러드랑 같이 나온 것도 있고 나는 그냥 오리지널 파 조금이랑 같이 나오는 양념도 궁금하긴 하다 반반 메뉴가 있긴 해 무침뭐 이런 것들 <웃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제 싸은다 먹었고 남은 밥이랑 마지막 남기를 할도록하겠습니다자 카레소스 새즈 명이나물 꼬다리 그리고 마무리는 김치찌개 이제 남은 반찬과 이제 고기들은 내일 낮에 끼니를 떼우도록 하겠습니다.